파이팅. <웃음> 오케이. 빽이. 시작부터 한명딸게 유. 오케이. 우리 한전님만 믿고 있을게요. 당연히 믿어야죠아또 뗐어. 너무. 퀵컷. <목소리> 와 한주 뭐야? 아, 이런다. 어? 컷 캐리. 와우. 차별 정리. 캐리 가능하십니까? 이거 나 막아줘봐. 나뭐 공수캐, 공수 공 있어, 공 있어, 공이 다 간다이. 간다이. 캐리. 엄마 하나, 둘, 셋! 그리아 에시 아나, 아나, 아나 컷! 컷. 꿀드 받아갔어! 나이스! 이 정도 해야 유튜브 할수 있지. <웃음> 아, 그럼어그아인 <그래서. 웃음> 어이구, <어긴. 웃음> 어, 목표 포착했네. 한쪽 컷! 서열정님또 했어 나이스 이거 윈트님 홈크림? 아 어, 피없다 아, 뒤에 뒤에 원숭이 살려 뒤에 하나 컷 자리야 오못되었다 원숭이? 원숭이 잡아주면 되잖아 잡았어 잡으면 되지 뭐 한조 키워할 키워 수 있나? 한적 키워하면 이기는데 아 어. 어, 뭐야 복수해줄게 복수해 복수해줄게 복수해줄게 복오 뭐야 안돼 잘못또 막았어 <웃음> 어 이거 메리시 잠깐만 배틀아 배틀아 나 뒤에 붙어봐 배틀 빨리 빨리 와봐 리로와리로와라 잠깐만 일로와, 일로와. 자, 캐리하러 가자 캐리 갈게요 캐리 와우, 우! 와우. 이거지, 이거지. 와우, 와우, 이거지, 이거 와우, 와 잘하시네요. 아, 좀 못한 건데요, 죽어가지고 다 잡을 수 있었는데. 한줄 피해, 한줄 피해. 한줄군다한줄군다 도망가, 도망가. 기다려봐. 자기 자랩, 자랩, 피, 자랩, 피, 피. 왜? 이틀아, 미안해. 복수해줄게 복수해줄게 복수해줄게 복수해줄게 복수해 아저 피트 필인데? 간다 간다 화나 쩍이 피가 없어. 자려님 내가 궁 채우면은 궁또 있는 거 알아다? 궁또 있어. 조금만 기다려봐. 자려 궁 준비해. 금방 해줄게. 궁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. 내가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. 매디스 나 보이면은 이따가 히어보로주봐 한 조커. 나이스! 힐 가능 힐 가능? 험마 음. 안 돼! 와한조한 죽기 싫어 나이스! 한조한안 죽었어 왠지 이리로 봐 가자. 아나커. 걱정하지마, 걱정, 잠 잡아, 잡아줄게. 기다려봐. 자리아커. 메이커 다 잡았어. 세명 잡았어, 세명 잡았어. 할만하지 않아? 세명 잡았는데. 잡아줄게. 자리아님 피해봐. 어, 뭐야 살았다 한조 커 갈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! 아깝다 그래도 한조는 잡았어요 한조 또 한조 커 해줄게 한조 커 해줄게 잠깐만 한조 커아 메리스 커 잠깐만 한0없점 없다 0점1한0 한.. 아점한0 0점1 0점1나점 100점. 100점. 100점. 1 0 0 한조한테도안 죽었어, 또안 죽었어, 나이스. 간다잉 할만해 아, 들어가, 그쵸. 들어가. 할만해 디바 디바 디바 a 피 백업 백업, 메카 백업, 메카 백업, 메카 백업, 백업, 백업, 백업, 백업, 메이필 업 백업, 백업, 백업, 백업, 백업, 뭐야? 백업, 아, 파찌라도 나왔으면 좋겠다. <웃음> 제발. 파찌라도 나와줘. 제발. Nope. 아, 오, 아니네. 아, 스트레스. <웃음> <웃음>